아 uh. 오 마이 선샤인, 넌 나의 사랑. 오늘은 몇 없는 내 친구들이 수원에 직접 나를 보러 놀러 오는 날, 나를 보러 온다 하긴 좀 뭐하지만 내가 매번 서울에 가서 만남을 가졌기에 난 너무 억울하다고, 날 보러 수원으로 올순 없겠냐고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와주기로 했다. 그래서 일찍이 준비하는 애들에 비해서 난 늦장을 부리고. 딱. <웃음> 어. 마스크 때문에도 그렇고 다시 따뜻해지다 보니까 한정일만 되면 이렇게 피부가 개날리가 나네. 귀여운 강아지 누구니까? 진짜 누가? 불과 2주전만 해도 안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피부가 망가지는지 모르겠어 빠르게 한번 화장을 해봅시다 어두운 색 컨실러로 바깥쪽을 해서 윤곽을 조져줍니다 얼른 하고 만나야 되니까 다 하고 보여줄게요 아, 귀여운 강아지 애들은 오고 있습니다 밥 먹는 강아지 누가니까? 한 7시 반에 온다니까 이러고 가만히 셀카 찍고 뭐 있으면 오겠지 어왜 이렇게 카메라에 안 담길까 내 얼굴이 하 미쳐버리겠네 얼. 강대가 커서 그런가 아니면 얼굴이 비대칭이라서 그런가 약간 그 탓도 있는 것 같아 잘안 당겨. 단면적으로 나와 얼굴이. 진정해라. 준이야, 준이야, 언니는. 언니는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여정이 집에 온걸 환영해요. 너 뭐했냐? 야, 너 우리 준한테뭐한 거야? 얘얘 남자 싫어해? 어떻게 알았어? 맞아. 쭈린 남자 싫어하더라. 아, 아 영상 찍고 있었어요. 줄이, 하이롱. 얼굴. 쭈리 코. 얼굴. 쭈리 손. 쭈리 코. 손. 아, 너무 아, 예뻐. 다, 나도 할게. 쭈리야, 쭈리 줄이 손. 야, 그 싫어해. 그 싫어. 너 어떻게, 쭈리가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해? 아, 좋아, 네? 아니야, 진짜 싫어하는 거야. 쭈리야. 진짜 싫어하는 거야. 조리야, 해도 조리야, 리야똥 싸봐. 조리야, <웃음> 언니 다녀올게. 이고두 발로 쓰지 말고, 두 발로 쓰지 말고, 두 발로 쓰지 말고. 조리야 아까 이럴 줄알 그럴 땐 뒷발로, 앞발로만 써 앞발로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카카오 택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이 불이 엄청나서 불타버린 술집을 가야겠어요. 아니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나이 먹고 민증 검사하기 힘들다. 까르르 까르 너무 즐겁다. 어 재원 하늘 현우 오, 오, 오, 오, 오. 너희가 수원에 와준 처음으로 친구들이야. 먼저 먼저 여장님 먼저 여장님 자기 소개해주세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뭐요? 뭐예요, <웃음> 뭐예요? <웃음> 야. 하나 둘셋 거기 대머리씨 대머리? 씨. 대머리? <웃음> 그 등, 그 등, 갑자기, 갑자기 예고 없이 시작된 뜬금 없는 그들의 퀴즈쇼 유치하고 볼품없는 이구동 e c i f i c a l l y 2, 3, 4, 3, 4, 5, 6, 6, 7, 9, 10, 1주 11, 12, 12, 13, 14, 12, 13, 16, 13, 14, 16, 13, 색4 16, 16, 17, 17, 1 하나 둘셋 자, 수 그만하자 가족 끼리왜 그러냐 사이다, 구해서 콜라 하나 둘셋사이안요 아! 아! 머리 덮은 거 아니면 딴거 자기 취향 하나 둘셋고 아, 난 근데 진짜 유튜브를 안 봤어. 너안 되겠다. 팬이야? 아, 어, 팬이야. 어 뭐하시는 분이야? 남극에서 왔어. 열 살이야. 그러 근데 나는 궁금한 게그탈 그 인형 속에 있으신 분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이탈텐트그 아니, 자체? 텐트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라고? 왜냐면. 한다고? 하늘한 번만! 한 번만 더 해주라! 우와. 우와. 우와. 저거는 취했을 때만 나오는 제스처입니다 이 차를 왔다! 아 맛있겠다 얼굴. 흥분된다 이 맛있는 게 바로 앞에 있다니 그 노래 하겠습니다 응. 가지마 가지말라고 둘 응? 가지말라고 얘들아 가지마 하지마 학생 누리야, 너 학생 들어오지마. 나랑 놀아줘 학생 가자 학생 우리 좋았잖아 우리 재밌었잖아 같이 놀다 했잖아요 같이 놀아준다 했잖아요 학생 놀아준다 했잖아요 D I S O 미친듯이 춤출고아 가지마 안녕 안녕 Uh, oh, oh.